스타트 끊어 봅시다 어 뭐야 Double kill. 어? 저선님 수비 더블킬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오케이. 지켜내십시오. 오케이. 됐다. 가보자. 오케이. 스타트 끊어 봅시다. 어 뭐야? 더블 어, 캐. 어저선님 수비. 아니 뭐야 상대로 오셨네. 죄송합니다. 이제 좀어단으을 없애고 냉혈한이 되겠습니다. 양 남자 맞습니다. 휘구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총에서 정을 놔야겠다. 정줄 놔야겠다. 한번 밀어서 니 밀당 한번. 선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좀 다소 좀 힘없는 인사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방음 이슈 때문에. 진짜, 진짜? 하나 더 있는 그냥 그. 영구 어, 영구 어. 네 빠르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나이스 이제 양보 따위 없다 잘 없애겠다 <웃음> 이제 정 따위 없다 다 뺏어 먹어 그냥 평소 같으면 진짜 개걸 원래 미션 없으면 양보나 다 양보하거든요 양보 따위 없다 아, 눈것눈은 아, 뭐 눈. 아눈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금 야, 야, 스 야, 금 야, 박스. 야, 야, 잡았어? 눈통 눈통 하하 눈통 하나. 킬 제가 어느 정도 좀 알면은 답변을 드릴 텐데 저도 그 부분은 일단 문의를 좀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결제를 사실 폰으로만 했기 때문에 어?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계속 안되면 문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제가 왜안 되는 거야 근데 참 문제 많네 문제 있네 고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오 왠지 시청자분 같은데 아 탄, 그러니까 무반영 유튜브를 보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방금 어 살짝 아차 찌끔 하셨어도 어 과연 이번에 무반영이 살짝 그거 아니에요? 그 라인 라인 브레이크 아니야 라인 브레이크? 빠른 팔고셔 가지고 친구분들은 팔팔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그 당연한 건데 뭐 소사님 우리 또 어제 또 테스트 보셨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여뭐 보고 연습하셨죠? 왔다 어, 어 왜나 어디야? 안들어가지는제 중에, 제 중에 10킬 이 정도 패스를 안 된다. 15킬 만들어야 된다. 이거 순화가 몇 명이냐? 보자. 였 오케이, 오케이, 수 비도, 판남았 고, 15킬만 들어야 된다. 이거 스살기 한번 딱 먹히 면 최소한 23킬 인데, 무 반영 잘 하시 죠? 에케 잘쏘 죠? 무 반영 팬 분도 계셨 는데, 에케 응뭐 에케 잘쏘 신다고 그래요? 우리 클랜 마다, 그 당시에 청자분들이 이분 잘 쏘신다 하는 분들 있었어. 매너도 워낙 좋은 게... 자, 야, 이거 올려왔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항상 세 분이 다 생각해야겠다. 아, 근데 왜 방금 마지막에 또안 들어갔지? 샷이? 제발 일문의빙안 터지길 이번엔 제발 마지막이다. 누가 뭐 까는구나 자꾸. 이거 저기 까는구나. 저기 까는 거야? 우리가 까는 거야? 적 같은데? 아, 이거 아닙니다. 저기 깐거 같은데? 잘못다와 이것도 까시네 이분? 왜 까놓고 해 안가 정발발다 어, 아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치버기는채웠네 잡았어야 아, 되는데 아, 로즈님 안녕하세요 좀좀 해야지, 아, 지금 띠뛰어도 띄... 되나? 그렇 요새. 저도 어려운데. 복귀하신 분들 오죽하시겠어. 하지만, 잘될 때가 있고, 또안될 때가 있고. 화이팅 하면 됩니다. 이거는 먼저 가는 게 나을까, 뒤에 가는 게 나을까. 일단 우리 팀이 이기기 때문에. 도작할 아다 수비 단단하제. 네. 홈페이. 아, 응? 나쁘지 않아. 우리 나쁘지 않아 이거. 네.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이렇게 소비되는게좀 그렇긴 한데. 일단 3킬 한거 나쁘지 않아. 만약에 박은언 님이 세이브를 하시면은 <웃음> 힘든데. 아, 저소영님이 오실 것 같은데, 아닌가? 준하이. 고야다. 이분도 아마 복귀하신 분인 것 같네요. 오랜만에 또쌤쌤안 드시고 형님 시간가요. 갑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 아 복귀 복귀하신 분이라 뭐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신다리오산 괜찮은데 아 이게 시간이 너무 쓰면 좀 그런데 저는 어찌할까 오히려 좋아 검적 빼서 나시고 아좀 나와 보이서 뭐 형이 어떻게 할까 쳤노? 이것도 지면 모른다. 아, 근데 이킬좀 아쉬운데? 일단 잡고 죽어서 탕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아재명이님이랑 참무령님이 지인이시다 이거. 오. 자, 시킬남았어요시킬 가슴 미션 오 킬. 이거 참모령님하고 지인분 맞으신 것 같아 그렇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또제 영상을 보시고 복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적배 포개 죽으면 나가리죠 가복인 스킬을 쓸까 말까 한번 썼다가 죽어버리면 이거 난팬데 뭐, 간다 우리 가복인 스킬 한다 아 <웃음> 이분이 나랑 너무 겹친다 물고기 형님 이렇게 죽으면 안돼 원래 가복시 켜봐라 내가 해야 될 거를 앞에서 해버리니까. 사대방이폭 같은 거다 던지고. 그러면. 아, 이번 판 너무 아깝네, 진짜. 1번, 에서가으로 자, 궤도를 지금 섣불리 못 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 30킬을 목표로 할 거면은, 좀, 뭐. 유튜브 댓글 딱 봐도, 와, 이 사람 몇판안 봤는데, 기방질하는 스타일이네. 이런 멘트가 나올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죠. 이이 정도도 기방질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비기지 있어. 내가 몸빵 이었다 어 다행이네요 실력 늦신다니까 다행이다 8킬 남았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맞아요 맞아요 저기 하쿠님이랑 소소사님 리니지님 세분 세분 저기 보신 분이에요. 하쿠님이 어제 아마 베르룬 아이드 쓰신 분 아닌가? 이게 아닌데 잠깐 원한대로 안되네 통통에 인통?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니 키를 이렇게 해서 안되는데 일단 이제 5킬은 1킬 남았고요 6킬 남았네 6킬 킬더 많이 할수 있는데 너무 따다하네 따볼게요 볼래? 깜핑이야. 다 아군이. 대피. 오케이. 나이 성공.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땡겨 땡겨 가사 아니다. 와, 성공. 오, 아, <웃음> 성공, 성공. 아이고, 대단히. 저 서윤이 가사이다. 검통에 가사이다. 아 어. 아이고 또검투형 100개 감사합니다 방음 때문에 리액션 크게 못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어, 감사합니다 솔직히 다 밀어줬다 이거 아또 어, 우리 저소연님 1000개 나 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온다 그 말일검투형 100개 감사해요 동기부여 됐다 진짜 동기부여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진짜 자 여러분 차곡차곡 잘 모아서 제가 나중에 이사가는데 꼭 보태겠습니다 이사 가서 좋은데 쓰기 자 이제 시원하게 아이내 건데 아제 물고기요 빼고 빼고 좋은걸 로 아니 이래 중에서 안 보존나 아군이 패배 하였습니다 자승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리액션도 진짜 지금 조용조용 하고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달달하네 치안다 치해 이게야 되는데 솔직히 백업이죠 뭐 보는 사람이 좋아지 미션 중일 때는 하지만 좀접해가 되나 이거? 방금 또적통 있는 사람이 되게 잘 찔렀어 뭐야? 아 이거 왜 여기? 쌤 쌤. 아 근데 못 이겼다. 딱 나이만 갔기는데, 아이고 엘비언님 감사합니다. 만원도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한 바퀴 안에 깨서 다행이다.